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성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같이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죽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를 그들이 혀를 올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이어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고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손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셨다 고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고 하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희망상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예. 짜챕다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능력 사실만을 전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어, 어떤 상태가 있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행동하는 말도 속에서 간출해서 나올 것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선지자들에 대한 진단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진단과 가까이난 나에 대한 진단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단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진단하실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진단하실까 제가 엊그제 그런 주일날 설교인가요?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살만하냐? 자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투각이 돼서 나타나서요 아, 한국이 아주 한국처럼 한국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다된 것처럼 얼마나 우쭐했습니까? 우쭐하자마자 하나님은 또 우리나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그렇게 또 다루시면 조금 우선하니까 살만하니까. 또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경계 경보 같은 이런 것들 다 풀었어요. 풀으니까 풀자마자 너도 나도 공무원, 학생, 또 청년, 주부, 어, 높은 공직자 이런 사람들까지 이태원으로 다 몰려가서 게이바이 가가지고 게이바이 가서 너도 나도 술 먹고 술 취하고. 돌아 마셔라. 춤추다 보면 그 춤에 취해서, 오늘 세상이 당장 망한 달째라도, 오늘 내가 코로나 걸려 죽는 달째라도, 사람들은 그 순간에 감흥에 빠져서 미쳐버립니다. 자, 그럼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확 번졌어요. 우리나라가 예방 방역으로 인해서 세계 모든 나라와 지도자들이 한국을 닮아야 한다 한국을 닮아야 한다 사단이 역사할 만한 공간이 또 만들어져서 세균이 또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확 번져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실 공간을 만들어가고 확장시켜 가야 될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원래 신문기자라는 사람이 어떤 기사를 쓸 때에 그 내용을 자신이 직접 그 내용이 확실하고 설득력 있고 사실이 되려면 현장에 가서 자기가 취재를 하고 그 사건의 개요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사건 당사자들을 피해자든 가해자든 그런 사람들 한번 만나고 정당한 사실과 근거를 가지고 기사를 써야 그 기사가 대박이나든지 사실성을 전달하는 과정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신문에서 특종을 터트렸는데 다른 신문에서 그것을 베끼거나 뭐 훔쳐오고 가라 하든지 그런 기사를 믹서에서쓸 때는 그 기사가 엉터리 기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기독계나 하는 사람들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좀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믿습니까? 모름지기 주의 종의 사명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선지자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나름대로 신령한 사람들이 꿈을 꾸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그들에게 할 말을 주지 않았다 그들에게 나의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주선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회의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앞에서 어떤 회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수시로 분초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죽음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국가의 재난이라든지 그거저간 많은 어려운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모자 앞에서 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가끔씩 마귀도 나타나요 사단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 모자 앞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특히 누구?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특히 성도들이 타락할 때 선지자들이 선지자 도루수 하지 못할 때 거짓말할 때자 그럴 때마다 한 나라에 대한 재앙이나 이 나라에 대해서 이런 나라 지도자와 이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하는 소동과 공호라처럼 지금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에 재앙을좀 내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그 나라와 그 지역에 미치는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이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걸 주님이 어, 보여줄 때가 있었는데 뭐 옛날에 저 조선시대 태조 이방훈이가 어, 자기 책사 한명회를 불러서 죽일 사람과 살릴 사람 명단을 작성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명애가 며칠 동안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소위 단식하면서 끙끙 앓으면서 어떤 개인의 사감이 없이 개인의 감정이 없이 지금 이 나라를 개혁하려면 새로운 나라를 개혁하려면 중신들 중에 관료들 중에 죽일 사람과 살릴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모시고 있는 태종 임금 이방원에게 이 가장 적대시하는 사람과 가장 이로운 사람을 선별해서 살려야 될 사람 죽일 사람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살생부라고 하는 명단을 작성합니다 죽일 사람 살릴 사람 그걸 작성하는데 이 사람은 무슨 판사다 죽여. 쫙. 이 사람은 살려. 죽이고 살리고 살생부 명단을 작성해요. 그 사람의 댐댐이, 그 사람의 정말 아깝지만,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은 죽입니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죽일 사람과 살릴 사람, 이 명단을 작성합니다. 태종이 아니라 세조죠 세조 이, 이 유튜브로 설교가 나가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면 제가 복면을 당해요 세조 세조 그래가지고 명단을 작성하는데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 때 집현전 학사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성상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이런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하고 친분이 있던 또한사람이 신숙주 신숙주는 살립니다 그래서 신숙주가 변절자다 해가지고 숙주나물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숙주나물 그런 유래가 있다는 그런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지만 나도 소문으로 들었어요 자 그래서 살생부 명단 사육신과 생육신이 그때 나오기 시작합니 하나님 보좌 앞에 가니까 살생부 명단 같은 것이 있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안 살고 영적으로 안 살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죄에 노출이 됐을 때 죄에 노출이 됐다고 한다면 그 노출된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막 따집니다. 엊그제 어제인가요? 지방에서 온 어떤 분이 그 간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교회도 안 나가는데 하나님 믿게 됐어요. 제가 그분이 무슨 교통사고 났다고 그랬나? 데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자기의 간이 거의 다 찢어지고 간기능을 못하는데 수술하는 과정에 자기가 죽어서 근데 그때 자기가 지옥을 갔는데 지옥에 쉿 뻘건 유황불모지에 사람들이 빠져있는데 거기에 자기도 들어가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분이 그런 감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세례 책을 꼭 읽어보시면 더 실감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불세례 책을 세트로 다 사가지고 가셨어요. 아마 이제 매치가 많이 되면 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딸이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상처받아가지고, 그놈이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에 고쳤는지, 자기딸이 그때부터 정신이 막 약해지고, 귀신이 역사기 시니다 하나님의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건전한 정신을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영혼도 있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영혼이 공간이 비어있고, 영이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의 전부인 것처럼, 정신과 육체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상처를 너무 받았나 봐. 딸이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춥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모든 사람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지적인 능력도 주시고 의지력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니, 그놈 아니면 시집 못 가나? 이 여자 아니면 장가 못 가나?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기도하고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아니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아니라도 좀 괜찮다 싶으면 한번 접근해보고 한번 찔러보고 그러다가 안 되면 그냥 말아버려 사모님도 나를 찔러서 내가 구멍이 뚫려서 나를 만났어요 그래 안 그래? <웃음> 여러분 항상 거꾸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옆으로 조금 세겠습니다 사모님 집이 아파트 그 당시에 1층인데 80년도에 아파트 사는 사람은 괜찮은 집이었어요 근데 1층이야 방금 11시에 만, 11시까지 만났는데 오빠들 셋이서 얼마나 잡는지 부모님이 또 통행금지가 밤 9시? 7시? 솔직하게 말해 밤 12시였잖아 누가고 또? 9시? 근데 아무도 모르게 교회는 갔다가 들통나가지고 자인 영감님이 성경책 그그 그 강집사님이 천국에서 내내 내 설교 다 들으시는 거야왜 성경책을 찢으셨어요 불태우고 그렇지 불태우서 찢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천국 가시지 하나님이 열받으셔서 성경책을 찢거나 불태우거나 그리스도인들을 빗박하면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아멘도 안하네요 사랑으로 다 갚아주셔요. 제일 지독한 목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집은요. 제일 지독한 사이를 만나게 돼요. 나 같은 인간을 만나서. 그래서 1층 아파트 뒤에 화장실 바라 뒤쪽에 가면 공간이 하나 있는데, 부엌 옆에. 그러면, 참, 방금 헤어졌는데도. 안에 들어가서 자기 집 안에 화장실 있는 쪽, 그 뒤쪽에 부엌 있는 쪽으로 그대로 다시 나와. 아, 너무 늦었잖아요. 걸로 나와. 떡국이 소리 들으면 고개를 들이밀어. 무슨 영화에 많이 본것 같죠. 아 지금 심각한 소리하는데또 옆으로 샜네. 떡국이 <웃음> 소리를 내는 거야. 솔로몬, 떡국이 한번 해봐. 떡국 소리. 연애 자료 한번 보자 벚꽃 한번 해봐 <웃음> <웃음> 진짜 축실이었다야 아이고 다 도망가겠네 다시 한번 뭘그런거 쳐다보고 그래 뒤에는 집사님 한번 해봐 김분 분이 나네 벚꾸이 소리를 그렇게 생소리로 하면 안 된다니까 자 뒤에 오늘 벚꾸이로내믿음의가른 자가 한번 해봅시다 내믿음이 진짜 가니 자가 저벚국새는 성대수술을 했나봐 아, 역시 장벚국 <웃음> 권사님 옛날 벚꽁 사장님 그, 거짓말을 상당히 잘하시네요 옛날 시골에는 허구한 날 해질녘에 뻑꾸 소리가 나는데 영적인 소리 할 때는 이렇게 웃지도 않고 아면도안 하더니 사모님 뻑끝 <웃음> 제일 아름다워 <웃음> 음, 다시 한번 <웃음> 다시 한번 안 들려 이런 삼순이 같은 일하고 칭찬해 주니까 주자 씨저저 집은 망구 형하고 주자 씨하고 한번 거시기를 했는데 자 시작 아유 진짜 아유 박아 아유 군사님 남양주의 벚꽃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남영주에 뻑꾸가면 옛날에 잘 나갔어요. 예다시 <웃음> <웃음> 담배 피우다가 뻑 뻑끔. 예. 그래서 사모님 제일 잘하네. 가락이 있어서 그런가? 한번더 시작 그러다 한번 해봐 에이, 진짜는 사모님 바로 뒤에 있는 권사님이 뽑고요 박태석 집사님하고 아, 이러면서 먹구 기에 시작 맞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시작 저런 뻐꾸기는 자식들이 많이 생산이 돼요 <웃음> 자 군사님 뒤에 천국에 있는 남편을 향해서 지금 다 듣고 있을 거예요 다 들리도록 길게 어! 천국에서 그럴 것 같아요. 야, 이 사람아. 내가 이제 벚꾸기 해서 나는 주님하고 벚꾸 가는데. 그래서도있 하여튼, 잘하십니다. 뭐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지? 또 뒤에 가가지고, 벚꾸 벚꽃! 그러면 우리 장모님이 나오지. 이게 무슨 소리야? 야, 현자야. 거기서 무슨, 뭐 하냐? 아니야, 엄마. 빨리 가요. 가면서. 무슨 의미로 뻑국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또 그랬던 것이 엊그제 같아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사인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감동과 사인을 느끼지 못한 선지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꿈으로 역사하셨다 그러면서 헛풍 떨면서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수술을 하고 싶으셨어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소돔과고모라의 백성들과 같다 이 선지자들아 사마리아의 선지자들도 타락을 했고 제사장들도 다 사특하고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면 홈류와 피나스처럼 선지자들도 너무나 많이 타락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들은 머리가 바보예 바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우매함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바알신을 섬기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개 계속해서 계속해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느낌이나 자기 사상이나 자기 정신이나 자기 철학으로 목회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뭡니까? 무슨 뜻인지 알지만 목계 철학 자체 물어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북쪽 사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북쪽 사마리아가 먼저 타라그래서 먼저 망합니다 이제 남쪽 에루살렘 유다만 남았는데 에루살렘 선지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막 열받았어요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그들은 가지런 일을 행하는데 뭐냐면 그들이 간음을 했다 간음을 할 뿐만 아니라 행악하는 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막 타락을 시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타락을 넘으니 내가 그들에게 독한 물을 주고 쑥을 먹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독한 물을 마시는 거고 쑥을 마시는 것 같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들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이냐 선지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한다 시작 할렐루야 18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길을 기울여 그 말을 뭐라고요? 들었나뇨 보라 나 여호와의 누가 바라여 폭풍고 휘리바람처럼 아기를 머리를 칠 것이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사인하시고 너는 이 말을 전하라 하나님이 기록된 이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들이에요 자그러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상태에 대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자는 바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죄를 책망하고 지적해서 깨부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한 사람이 선지자다.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서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 선지자다. 그럼 제사장은 뭐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죽고자 하는 심정으로 가서 자기가 죽고자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선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자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희망사항 같은 것이죠 여러분 희망사항이 있죠? 희망사항 우리 희망사항은 무엇일까요? 엊그제 어떤 남편이 그 로또가 당첨데 로또 1등 로또 1등이 당첨됐는데 여보 우리 로또 1등 됐어 막 그동안에 당신 고생 많이 했어 이제 고생 끝났어 내가 잘해줄게 우리 서로 같이 잘하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놈의 로또 때문에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부부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싸움을 하다 보니까 망치까지 등장을 했어 망치 그래서 망치 가지고 남자가 막 남편이 막 이렇게 뭘 했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열받아서 여자가 그 망치를 뺏어가지고 남편 머리를 몇대까버렸어요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 로또 주인이 뭐야? 누구야? 이그 여자가 남편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잡혀가지고 1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야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은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돈을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이상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고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뭐냐 두 가지로 나오는데 오늘 보면 말씀에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어요 고짓 손자들 하나님이 명하신 이 타락한 손자 고짓 손자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첫째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이 있다 사람들이 희망상에 이스라엘 사는 에루살렘 사람들이 더 이상은 전쟁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루살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다 평화롭고 즐겁고 평안하게 전쟁 없이 사는 것은 그들이 희망상에 요 그러니까 이 거짓손자가 당시에 거짓손자들이 그걸 막 예언한다고 하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짓 선자에 대해서 꿈을 또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은 어제도 제가 꿈 얘기를 했지만 이 꿈은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천만했을 때또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 어떤 위로가 필요할 때 누군가가 어떤 탈출구가 있어야 될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꿈을 꾸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꿈이에요 꿈을 꾸는 것도 사실 은사 중에 은사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꿈을 꾼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화 시키지는 말아야 돼요 어떤 영적인 꿈이라 할지 어제 제가 신령한 꿈을 좀 꾸잖아요 그래도 하룻밤이 지나면 그 지나가는 거야 다만 내가 목마름이 있고 영적인 갈증이 있는데 하나님 목마름과 이 갈증을 채워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주님께서 어떤 종의 모습으로 해서 하늘의 생수를 쏟아 부어주셨는데, 꿈은 그생수로확 마셨지만, 진짜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생수가. 할렐루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우리에게 확 타고 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꿈을 꾸어서 그런 것만 계속 꾸다보면 허무 맹랑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내가 말씀에 취약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에 취약하면 절대 안 돼요 믿습니까? 자 꿈을 많이 이야기할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회가 하시긴 하지만 꿈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 자이 꿈은 우리 안에 우리가 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소원이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어떤 희망사항 있잖아요. 예. 희망사항 이런 것들이 막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내 의식 속에 들어가요. 항상 의식, 의식을 의식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잠을 잘때 잠재적인 의식 속에서 이게 항상 깔려 있어요. 좋은 일도 깔려있고, 안전 일도 깔려있고, 스트레스도 깔려있고, 고민도 깔려있고, 이게 다 쌓여, 쌓여. 쌓이다가, 잠을 자면 꿈속에서, 잠재의 식 속에서 막 나타나요. 막나타나 근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머에는 꿈이 많으면 헛것이 많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또 요일서에는 꿈을 긍정적으로 표현했어요. 누가 꿈을 꾸시라고요? 누가 꿈을 꾼다 그랬죠? 응? 꿈을 꾼다. 아비들이 꿈을 꾼다. 청년들이 이상을 본다. 어린 아이들이 예언을 한다.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이 모든 소망과 소원이 다 들어있는 것이 뭐냐 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잠재의식 속에서 나오는데 꿈만 꾸다 보면 현실과 통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인 꿈을 꿨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꿈을 꿨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꿈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꿈을 지혜롭게 받아들여 이 주시옵소서 꿈을 은혜스는 꿈을 꾸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이 되고 현실이 뒷받침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 어젯밤 너무 귀한 꿈을 꿨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꿈 좋은 꿈 꾸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꿈이 과연 주님이 주신 꿈이란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내가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저도 세계를 향해서 막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꿈을 꾼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보시고 꿈꾸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꿈도 정말로 많이 꿨지만, 그거보다도 10배 이상 더 많이 해야 되는 일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더 많이 보고 더 기도하고 기도하고 현실을 열심히 열심히 충성하고 하루하루 때꼬리를 위해서 일했어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 엄청나게 많은 꿈들이 많은데 어떤 꿈이 내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가 먼미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산 기도를 가야 되고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오늘 하루도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노가다를 뛰어야 되고 그런 일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밤에 잠잘 때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자의식이 약해요 자 자의식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이 무질서하게 꿈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하룻밤에도 잠자다가 가위 눌리거나 귀신 역사거나 그 없어서 놀라서 또 깨잖아요 또 잠을 자면 또 다른 무질서한 꿈이 또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시달리고 어떤 날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면 그 자리에서 막 감사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절 지어다 선포되고 막 그렇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꿈을 꾸어서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내가 내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게 꿈보다 더 능력이 있더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는 선포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하나가 덮어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사인하셔서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움직이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딱 하고 죄 짓지 않는 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정말 답답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딱 던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북쪽 사마리아 선자들의 죄는 뭐냐 죄와 교만 우상 숭배 그런 것이 너무너무 많아 백성들로 하여금 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애매한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바알이 하나님인가? 아세레가 하나님인가? 이래도 괜찮다 저래도 괜찮다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하게 만들어버려요 신앙생활의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럴까 저럴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자기 마음에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 이제 누구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떡밥 밀밥을 던지면 선물어요. 그럼 이제 낚여 낚여. 낚이면 1년이고 10년 금방 휙 지나가요. 유튜브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신욱주가 그래서 유튜브 설교 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킨 거예요. 방언하지 마라. 다 끝났다. 방언 뭐하래못 알아듣는 거. 못 알아듣는다고 방언을 하지 마래. 바울도 다 방언을 다 말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멀쩡하게 방어하는 사람도 그 솔깨 한번듣고 미친 솔깨 하나도 없고 휘가닥 휘까 가지고 방은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은사를 스스로 소멸시키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자기가 스스로 미혹이 돼서 그렇게 빠지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 하라는 대로 뺨 때리는 대로 가고 애비가 자식 뺨 때리고 자식의 애비 뺨 때리고 어? 딸이 엄마 뺨 때리고 딸이 또 자식 어, 엄마가 또 자식들 또뺨 때리고 그런 이 개망나니 같은 그런 데가 가지고 미혹이 돼 가지고 재산이면 다 팔아가지고 자기가 미혹된 거는 자기가 어떻게 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손자들 사마리아 손자는 병든 손자들에요. 이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그들은 관함을 너무 너무 많이 했어요. 특히 안 믿는 자들, 악한 자들과 한 통속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선지자들이 타락하니까 관음한 자를 대변해요. 지옥갈 자들을 대변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돔 소동 같고 소돔이라는 말이 동성이라는 뜻인데 지금 민주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하는 세계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성소수자라고 그러잖아요 동성연애자들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짐승 같은 그런 지도자 동성연원에서 모든 병이 시작이 되는데 에이지도 시작되고 아니 민주주의라고 외치는 민주주의 투사들이 그들을 보호한다니까 인권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도 이게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영적인 지도자로 자처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우상숭배하는 우상 자를 보호하고 이교도들을 보호하는 그런 짓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성탄절 대박이요. 불교인들이 찾아오고 석탄절 대박요 교회 목사가 또 절간에 가고 서로 서로 나 마음이 타보리려고 절간에서 추리를 하고, 할렐루야를 하고, 중이 교회 와서, 강일 의 강의를 교회 와서, 목사가 절간에 가서도 강의하고요,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게 종교 다원주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선지자인지 중인지 이방선지자인지 안 믿는 자들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의 종, 진짜 성도, 진짜 목회자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증명이 돼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 무슨, 무슨, 무슨, 무슨 짓 하겠어요 그게 목회자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일반 사람하 똑같이 사는 거야. 그냥 건강에 염려하지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뭐 때문에 염려하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끄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이지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뭐 별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하 내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교회 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돼야되는데 지금은 그런 구별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심심해서 재미 삼아 교양과목으로 교회에 들어가고 코미디 같은 웃음소리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중들도 오는 거예요 저 목사님 말을 들으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정말로 안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예수 믿어 야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코미디 프로 하듯이 중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교회 온다니까 마리아 그렇게 젖어 들어가지고 예수 믿게 한다고 그러지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야 그 사람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이 되는 거예요. 강의를 잘해서 쇼맨십이 있어서 재밌고 즐겁게 설교를 해서 아니라니까요, 아니 물론, 재밌고 즐겁게 설교할 수는 있어요. 강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선지자가 없어. 없어. 에르미야 외에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재앙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누구냐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어두운 환경에 하나님의 종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선물입니다 선물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도 한국 땅에 기도하는 종들이 있고요 기도하는 성들이 도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선지자들을 무엇으로 진단할 것이냐 예이 시민 사람을 진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단은 무엇 나에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무엇으로 진단할 것인가 내게 하나님의 임지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선지자라는 직분이 아니라 성도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이런 직분으로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다는 그런 것으로 안 이루어져요 내가 목사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 되려고 그러고 선지자 되려고 그러고 장로 되려고 그러고 집사 안수집사 권사 되려고 돈 들이면서 그런 거 하려고 그러지 직분을 소열로 매기려고 그러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시도 때는 얌전하겠다가 권사 집사 안수 집사 장로가 되면 막 말빨이 막세진 거예요 이제 내가 권사 됐으니까 이제 내가 장로 됐으니까 이제 내가 안수 집사 됐으니까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 부서지고 박살 나야 되는데 여러분 직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권사 장로 집사 목사 되면 더 많이 섬기는 거예요 섬겨.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은 신앙 경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부심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뼈아픈 소리를 해도 까십시은 찌르는 소리를 해도 할렐루야 웃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 주고 자비로운 마음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내게 있어야 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희망상항은 그게 아니야 이스라엘 희망상항은 세계 평화야 전쟁 없는 세계 평화 왜 전쟁 올 때마다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박살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전쟁이 없어 하나님이 은혜주어고 평화롭게 하셔 꿈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교와 미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희망사항이나 꿈이나 환상 이런 것은 교와 같다 예. 교와 같다 왕교 바람이 훅 부르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말이 불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하나? 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키는 거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내게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방 타락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도 안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의 하나님 뭐죠 회의하는데 원어로는 소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어전회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통령의 국무위에서 국가통수권자가 회의를 하고 그 밑에 있는 장차관들이 다 참석합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그 회의를 사단에게 가끔씩 누설을 해요 가짜들에게 도한 번씩 누설을 합니다 그러면 가짜들은 마귀는 그것이 진짜 있냐 내가 하나님 모든 비밀을 다 캤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시작되고 하나님의 기름붐과 임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임재를 가지고 전달하는 일을 한 놈이 누구냐 루시퍼 사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해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예. 꿈이 많이 꾸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별명이 꿈쟁이라고 요셉처럼 꿈을 하도 많이 꿔서 우리 식구들이 옛날에 나한테 너는 어떻게 그런 이상한 꿈만 꾸냐 무슨 꿈만 꾸냐다 피하냐고 막 그랬어요. 주님 이 꿈이 현실에서의 앞날에 대한 건데 주님 꿈은 꿈대로 원사를 유지하게 하시고 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을 내가 읽겠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부지런히 봤어요. 눈이 아플 정도로 눈이 멀 정도로 막 성경을 많이 봤어요 많이 볼 때는 한 달에 성경을 5독씩 가게 됐어요 직장 다니면서 5독씩 막 했어요 그러면 요 정신없어요 시간 없습니다 먹고 자고 직장 가고 산께도 가고 시간만 나면 또 낮에도 직장에 점심 먹을 때 성경을 보고 버스 타고 오고 내는데도 리 쪽보금 그 파란 성경 있잖아요 기둥은 성경 그 옆에서 보는 거 그것도 보고 눈좋을 때니까 그저 성경 보고 성경 보고 보통 6개월이면 성경 새 성경이 흔, 흔 것으로 막 만들어져 버려서요 그냥 막헌 성경이 돼버려요 이, 이거 보면 이거는 그냥 눈 한번 싹 보면 성경 한번 금방 금방 막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지 않으려면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목회자가 성경은 능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것 같아요 주님 목회자가 기도는 능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목회자가 모든 은사는 통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은사가 왜안 오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적잖이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 그런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많이 받으니까 나중에 그런 기도가 쌓여서 폭발하고 뚝이 본물 터지듯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떤 흐름이 있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순간순간막 감동을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환상을 열어주시고 게시도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읽을 때 번쾌지 스치는 그런 지식이나 지혜가 또 생기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또 찬양할 때 여러분 성형춤을 출때 갑자기 내가 성형춤을 추는데 주님이 흰옷 입고 옆에 오셔서 같이 성형춤을 추는 것도 볼수 있게 되고 어느 날은 갑자기 막 천사들이 쫙 2층 3층으로 막높이로 천사들이 꽉 차가지고 두 날개 세 날개 쌍으로 그냥 그런 천사들까지 막 차냐고 이, 여기서 성룡춤을 추며 성룡춤 추는 천사들이 같이 올려서 기쁘고 즐겁게 성룡춤을 추는데 지난주일에도 막 기뻐 즐겁게 막 했잖아요 천사들이 말이에요. 2층, 3층 구조가 아니고, 천사들이 이 통으로 그냥 콱쳐 가지고, 이 하나님 보좌 앞까지 천사들이 날개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이 그 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성 춤에서부터 하나님 보좌까지 천사들이 길을 만들어서 양쪽으로 쭉, 그러니까 완전히 통으로 그냥 뚫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하면 또또 이상한 신비주의가 그럴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주일 날은 다른 교회 다른들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웃음> 욕심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 쳐다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이 열려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쪽으로만 이러, 이러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쿵 짜자 쿵짝쿵짝쿵짝 아이고 어리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허리 좀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또 너무 건강하면 또 내가 또딴 짓을 하거든 또. 옆으로 세대스지 쓸데없이 돌아다니고 쓸데없이 운동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요 진짜 그러니까 주일날은 막 성령춤을 추잖아요 그러면 통으로 천사들이 그냥 통으로 길을 뚫어가지고 공중공세 자꾸 온수막길 다 뚫어버려요 거기에 귀신들이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 영적 그 통로 안에 쫙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열받으시면 자리에서 불뜩 일어나셔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미치고 환장을 노르세 그럴 때마다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만났던 장면이 또막 생각이 나요. 어때? 죽지 않지? 내가 너희들을 짓고 만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그말 한마디도 막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웃으셨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증명해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들의 말하는 성부가 바로 난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 도대체 인간이 누구길래 그러냐.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기도하고 움직이고 부르짖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원 영광받으시고 마귀 세력들에게는 공포감을 조성하게 만들어요 저것들 또 기도하네 저것들 또 기도하네 기도해놓고 또기도안 해. 불받고 불받고 또 불받네 불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 그놈들이 모의를 해요 그러나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